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겨정구입니다 23번째 영웅 솜브라가 벌써 출시된 지 시간이 좀 흘렀네요 그리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오버워치 에서는 신규 캐릭터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둠피스트로 알고 계시는데 이 둠피스트가 24번째 영웅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합니다 솜브라가 나온지 얼마가 지나지 않아 최근부터 둠피스트에 관한 정보가 하나둘씩 풀려나기 시작하였습니다 테리 크루즈의 레딧 답변을 시작으로 테리 크루즈가 블리자드 본사에 초청을 받자 사람들은 테리 크루즈의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다음 영웅은 둠피스트일 것이라고 단정지었죠. 예 연이어서 둠피스트의 건틀렛을 옮기는 맵인 눈바니의 클라이언트를 뜯어보자 다음과 같은 오브젝트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발견된 오브젝트는 둠피스트의 건틀렛은 보이지 않고 둠피스트의 건틀렛을 감싸고 있던 유리들의 파펜이 깨진 채로 주위에 흩어져 있던 것이죠. 이를 보아 둠피스트 출시가 임박한 것으로 보였으나 한국 시각으로 2017년 2월 18일 새벽 오버워치의 개발자인 제프 카플란이 오버워치의 배틀렛 토론장에 올라온 한 유저의 질문에 답변을 하였는데요 유저는 지금 작업 중인 영웅들에 대해서 나해를줄수 있습니까? 말해준다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제프 카플란은 이에 24 is not who you think it is 24번째 영웅은 너희가 생각하는 영웅이 아니다 라고 답변하였으며 이에 포럼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지금껏 전력을 다해서 둠피스트가 24번째 영웅이라는 이야기 외엔 그 어떤 인물도 24번째 영웅이라고 예상조차 하지 않던 상황에서 개발자인 제프 카플란이 둠피스트가 다음 영웅이 아닐 수도 있다는 힌트를 던져줬기 때문이죠. 물론 이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단순히 제프 카플란의 장난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제프 카플란이 암시한 대로 24번째 영웅이 둠피스트가 아니라면 다음 영웅은 대체 누구일까요? 이에 우리는 간단하게 몇가지 추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운드케이크 사운드케이크는 예전부터 언급되어 온 영웅이었습니다. 오버워치의 시네마틱부터 코멘트로 등장했었죠. 완전 끝내준다! 형! 사운드케이크 기억나? 막 미사일 아무튼 이렇게 명확하게 언급된 사운드 케이크는 아직까지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깜짝스럽게 등장할 수도 있겠네요. 그밖에도 뭐 여기 시네마틱에 잠깐 등장한 이 쌍수를 들고 있는 친구 그리고 아나이 시네마틱에서 나왔었던 이 남성 지금 추려볼수 있는 내용으로는 이들이 전부인데요. 모두가 손브라가 다음 영웅이라고 설레발을 치던 때 유저들의 빗나간 추리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22번째 영웅 아나가 등장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두번이라고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죠. 아무튼 확정된 바는 없지만 둠피스트라고 단정짓기도 이르다고 할수 있습니다. 단순히 손브라 때처럼 24번째 영웅 출시 이후 바로 25번째 영웅이 둠피스트로 출시되는 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테리 크루즈에 어울리는 영웅이 등장할 수도 있겠네요. 정말로 24번째 영웅은 어떤 모습으로 나오게 될까요? 둠피스트? 아니면 사운드 케이크? 그것도 아니라면 이름 모를 어느 누군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